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뭐하느냐고 밝혀 있을까요 우리 한평 베란다에 온도를 맡고 있는 우리 촛불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로 인해 이 베란다 실내 온도는 영상 11도 음, 지금까지 겨울동안 어, 어차피 여기 베란다 안에는 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이걸로 지키고 이러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하나도 망가진 게 없습니다. 초록이들도 아주 얼마나 제가 애주쟁주 키웠는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 이렇게 예쁜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낮이, 밤이래서 잘안 보이는데, 낮이면 더잘 보여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서 영상을 밝고 예쁘게 못 찍고 있어요. 우리 집그 와중에 사람은요, 랑 하나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봄이 오는 가 동시에 예쁜 입장이 나오겠죠? 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또 여기 바켓 3단 바켓 위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 많죠 이렇게 이 3단 요렇게 3단 4단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 초과들이짠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치기랑 감무가 있을까요 철를 들어야 들왜 들어. 응? 이러니. 아이고 아이고 뜨거. 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쌀수 있는 데는 다 쌌습니다. 테트리스로 다 쌌습니다. 이렇게 저기 동백꽃도 피려고 해요. 어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니? 하지만 갑자기 자다 말고요. 제가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음, 이것도, 어, 정상이에요. 저 정상이에요. <웃음> 아유, 그리고 천장에는 또 천장대로, 식물방에는 식물방대로. 음, 그래도 나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음, 기쁠, 기쁜 일은 물론, 기쁘면 좋고, 우울감이 있을 때도 이 아이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요즘 팔, 다리, 어깨가 다 아파서 분갈이가 조금 힘들 뿐입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밤도깨비도 아니고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